안녕. 오늘은 시합 날 아침입니다. 오늘은 이제 아침부터 제가 이제 그탄수화물 하고 음, 나트륨 로딩을 하기 위해서 먹을 건데 수분은 이제 시합 날까지안 먹고요, 끝까지.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먹는 식사, 시합 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어 참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. 음, 아침 초간단 음, 첫번째 식사 저는 이 꼬다리죠 꼬다리 <웃음> 안 먹다 먹어면 맛있을 것 같은데 물이 엄청 땡겨요 물이 제일 땡겨요 첫번째 식사 마지막 <웃음> 첫번째 식사 끝 nope. 두 번째 식사도 숙탁 피자, 아 맛있는 피자. 두 번째 식사도 마쳤습니다. 제가 이제 다시 5년 만에 나바라는 대에 어, 보디빌딩으로 다시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클래식 보디빌딩이라고 어, 좀 그렇게 표현하면 클래식 보디빌딩, IFBB는 IFBB는 클래식 피지컬라고 이제 또 그렇게 명칭이 돼 있기도 한데 요게 이제 일반 보디빌딩이랑 뭐가 틀리냐면은. 보디빌딩은 그냥 키 상관없이 몸무게로 나뉘어져요 체급이 대부분 5kg 단위로 해서 이렇게 몸무게로 나뉘는데 클래식 보디빌딩은 어, 단체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키하고 몸무게랑 같이 키에 대비해서 몸무게 저 같은 경우는 요번에 나바로 봤을 때 제가 키가 180인데 몸무게 커트라인이 어, 89.9였어요 90이 넘으면 안 됐는데 지난주 개최를 했는데 어, 그거를 이제 기점 수분 조절까지 해서, 어, 계책을 통과했고, 어, 어슬레틱이라는 이제 그런 종목으로 출전을 하게 돼 있어요. 저는 일단은, 음, 체급 1등이 목, 체급 1등은 목표로 이제 두고 있고요. 체급 1등을 해서, 이제, 프로 무대에 이제 올라가면, 프로 현, 프로 나버 프로들이 대부분 이제 후배이거나,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니까는, 같이 위해서 좀 즐기고 이렇게 했으면 좀 저는 이제 좀 소박한 바람이 좀 있어요. 어, 그 친구들하고 같은 어, 무대에 서서 재미있게 추억도 남기고 또 경쟁도 하고 이러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럴려면 체급 1등부터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서 어, 1등을 할수 있게 프로 무대에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몸이 올라오도록 빵빵하게 먹겠습니다. <웃음> 바로 먹으려고하와이도 2리터짜리를 얼려왔어요. 다 먹어줄 거요 펌핑을 위해서. 세 번째 식사도 끝. 홍원이 이제 시합장에 와서 대기실에 있습니다. 아 시간 안 맞아서 이제 펌핑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칼라링 준비도 해야 되고 어, 시간이 많이 딜레이돼서 지금 2 시간 정도 딜레이됐는데 아 컨디션이 안떨어지게 조심해야 돼 이럴 때. 음. <웃음> 국노상 받은 것 같아. <웃음> 국노상. 나이, 나이 아, 많아 가지고. 아이맛다 <웃음> 아, 시합 잘 하고 체급 1등. 어, 목표를 했던 체급 1등을 하고 프로전에서 어, 기존 프로와 오늘 등한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14명, 그서 탑6, 6등 했어요 제 목표 한대로 등수가 나와서 너무 기쁘고 어, 만족합니다 1 2시쯤에 집에서 오, 맛있게 소주 한잔과 어,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, 아 너무 좋다 오늘 아침부터 어, 저녁 지금 거의 한 열여덟 시간이죠? 한 열여덟 시간 동안 제 시합날 먹는 거부터쭉 봤는데 어, 앞으로 또선주에 또 시합이 있으니까 그때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어,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다음 관계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녕